이따 반장이 오면 말랑이 거래하자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 반장이다. 반장아. 어, 양말래 일찍 왔네? 어 반장아 너 말랑이 있지? 어 있지. <웃음> 어 그건 뭐야? 이거? 거미말랑이. <웃음> 아 징그럽네. 말랑이 많으면 나랑 말랑이 거래하자 나 신상 말랑이 많아 어 나도 신상 많아 좋은 거 건질 거 있나 한번 거래해보자 그래 반장이가 갖고 놀던 말랑이 다 갖고 싶다 음, 저는 이거요 그냥 말랑이 같아 보이지만 커피창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다람쥐가 나온 말랑이가. 오 귀엽다. 음, 방 그럼 이거. 오. 아, 근데 거북이 눈이 조금 지워졌는데? 음. 아 이게 거북이가 많이 늙락날락해서 그래. 아, 음? 안 되겠어요. 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아, 알겠어. 그러면 이거. 와. 우와! 통성분은 아기군요? 우와! 귀엽다. 귀엽지? 야. 근데 이거랑 소리하려면 좀더 추가해야 되지 않냐?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아 알겠어, 나도 추가, 나도 풍선 보는 거 있어. 풍선 문는우리 추가한다고, 추가. 됐지? 어, 그래, 그럼 승인. 그럼 나도 승인. <웃음> 귀엽네. 어. 반장이가 갖고 놀던 공룡이다. 집에 잘 지녀내놔야지. 오바키가 풍선 부는 오리 거래하다 뺏겼다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슬쩍 줘야겠다. 다음은 뭐낼거 있어 너? 음.. 다음? 나 진짜 장갑불 날던 건데 오추인깜불 저거 되게 느낌 좋다는데 오.. 이거 진짜 좋아 나도 느낌 진짜 좋은 거 있어 뭔데? 이거 이거 날랑이 느낌 최강이야 잘드어나는 추인껀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아 오 그래? 한번 만져봐도 돼? 그래 만져보고 거래해 오오 이거 신기하다 오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한번 잘라보고 싶다 안돼 음. 자르는 건안 <웃음> 잘라 <웃음> 아. 하는 줄 알았네. 지금 나도 만져본다. 그래. 어 이거 나 이렇게 개구리 알발랑이 깨버린 사람 처음 봤어. 안 터진 게 신기하다. 조금 있으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승인? 음 아쉬운데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어. 그럼, 이건 어때? 옥수수 말랑이 오, 옥수수 말랑이?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는데? 이거! 바나나 말랑이 바나나 말랑이네? 이거 진짜 같다 그렇지 모르고 앗! 먹을 수도 있어 옥수 박수박야야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대박 대박 어, 뭐야? 양갈래? <웃음> 아 뭐야 <웃음> <웃음> 아 뭐야 양갈래랑 남반장 재밌게 거래하고 있잖아 승인승인 승희 오 오오키오오오오오 어? 응. 너네 어, 아, 오오오오오오오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엄청... 어, 야, 짜증 나 이거요. 귀엽다. 근데 쉽게 스민을 졸린 억지... 이걸로 안되는데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 추가... 라가요가 추가... 가가가가가가가 추가... 가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가 그럼 여기 왕관 파비 이거 봐 엄청나지 <웃음> 왕관 파비 너무 좋잖아 근데 쉽게 승인해줄 수 없다고 추가해주세요 추가 <웃음> 추가 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아니 안 충분해 바보멍충 그럼 <웃음> 음, 로켓 파비까지 아, 엄청 다 갖고 싶은 것만 내잖아? 사랑을 뺏기냐 파비시냐 선택을 해야돼 그럼 이제 승인? 승인 누르면 반장이는 핸드폰 파비스 오비키한테 주겠지? 남반장 넌 진짜 바보야 이제 승인? 그래 승인! 승인한다! 오케이 승인! 흥! <웃음> 바보 똥개야 양갈래 너 수업 안 듣고 그냥 가게? 어나 집에 가고 싶어졌어 <웃음> <웃음> 거래만 하고 가네? 야 바키 가져라. 어? 이거 나 주게? 어, 여자 거잖아. 난이 거미 말랑이가 제일 좋아. 어, 고마워. 우와. 오, 우리야 반갑다. 여보세요? 고비키 낭만장, 짜증